자 세인 들어가보자 차크닥또 에어본 차자자자자자자자자 신캐 명함은 그냥 주겠다 이거 아니야? 이게 내가 참 RPG를 많이 하지만 신캐 명함을 자꾸 그냥 줘? 오. 자,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아, 도끼 세인은 어, 물쪽으로 나왔고요 그만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원딜 저격으로 나온 것 같고. 여하튼, 구체적인 거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어, 핵심 정리를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어, 말 그대로 핵심 정리이고, 구체적인 거 우리 포럼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9월 13일 업데이트 핵심 정리입니다. 자, 1번, 어, 신규 영웅 백화 마근 세인이 등장했다. 어 일단 뭐 제가 어떤 여러 가지 포인트도 적어놨는데 어 일단 세인 우리 뭐 어떤 스킬쓰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고요. 어, 태우 스페셜 우리 소환할 때 보유하고 있던 스페셜 카드 소환권 있죠. 예, 요거 이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 부분 뭐아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마음 에 듭니다. 지금 이렇다는 건 예상해 보기론 앞으로도 신캐 스페셜 영웅이 나왔을 때어요 카드 소환권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 일단 당연히 천장 확정 획득이 존재하고요. 어, 천장 카운트 누적 중에 사성이 뜨거나 세인이 뜨거나 해도 카운트가 초기화 안된다는 거 초기화 안되고 우주기쭉 이어간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용 무기 세인의 도끼가 나... 나왔습니다 이 세인 도끼 크로셀 이것도 이제 음 만들거나 또 우리 스페셜 열심히 하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면은 스페셜 보스 악마의 도끼 세인이 나왔겠죠 스페셜 보스로도 등장했는데 이번에도자 중요하죠 이거 요번에도 무료로 신규 세인을 획득 가능하다 어. 아이,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어, 나는 혹시 또 만약에 스페셜 보스 이제 그 바꿔먹는 게 신규 세인이 아니라 뭐 사성 소환권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어, 상당히 혜자스러운 부분입니다. 신캐가 나왔는데 신캐 명함은 그냥 주겠다 이거 아니야? 내가 참 RPG를 많이 하지만 신캐 명함을 자꾸 그냥 줘? 어, 하여튼 굉장히 좋은 부분을 보입니다. 아, <웃음> 강현준님, 그렇지. 아, 우리 강현준님 또 나를 너무 잘 알잖아. 그래도 형은 뽑기 돌릴 거지? 아, 물론이죠. 저는 일단 들어갑니다. 생각 안 해요. 들어가고 이것도 받고, 어게? Okay?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스페셜 보스 입장권이라든지 스페셜 보스 멀티 입장권, 스페셜 보스 소탕권 같은 거는 다음 스페셜 보스에서도 이어서 사용 가능하다. 어, 나는 요거를 태우 끝나기 전에 다 틀어 써야 된다 막 이런 좀 강박이 있었는데 이어서 사용 가능하니까 앞으로도 좀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잠깐 폴업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세인 스킬부터 한번 볼까요? 백화막은 세인 스킬 물살 가르기 연속으로 세번 도끼를 휘두르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적에게 따라 붙어서 마무리 공격한다 약간 추노를 좀 한다 이렇게 좀 보일까요? 근데 액티브 스킬이 밀려드는 파도입니다 앞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도끼를 찌르고 팍 찌르고 까크당 찍을 뿐입니다 그럼 굴고 짧은 스킬 될것 같고 세 번째가 용오름 이제 모으는 거다 그죠? 모으면서 돌리면서 그 다음 패시브 스킬이 돌았죠 패시브가 네, 돌았다 패시브 스킬 사냥 시작 원거리 피해를 입으면 와이 한마디에서 내가 약간 뭉찔 해버렸잖아 원거리 피해를 입으면 30% 확률로 다행히 100% 확률은 아니고 30% 확률로 10초간 멸시 1 효과가 부여되는데 멸시 1 효과란 물속성 데미지가 30% 증가하고 지금 물속성이니까 이동 속도가 30% 증가하겠고 원거리 피해가 50% 감소하겠고, 액션 이상이 면역되겠고, 닭돌이야. 갑자기 원거리 비가 툭툭 맞다가 이런 시하고 뛰어 들어가는 그때는 진짜 빠르고 세고, 맷집 좋고, 뭐 슈화 상태고, 막 이런 느낌인 거지. 자, 사각선은 어떻게 됩니까? 사각성 하면 원거리 피해를 입었을 때 30% 확률로 20초간 멸시 투 효과가 부여가 되는데, 멸시 투 효과란 물속성 데미지가 75%인가, 무려 75%인가? 갑자기... 갑자기 겁나 센티를 할것 같고요. 이동 속도가 100%인가, 100%, 증가. 100두 배잖아 갑자기. 이렇게 뛰다가 어, 이렇게 뛰는 거잖아. 갑자기 달려들겠네 이제. 겁나 무섭겠다. 그리고 원거리 피해가 면역이 된다. <웃음> 원거리 피해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아예 면역이 된다. 20초간. 원딜 딜 킬러겠는데? 어, 태호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성 하면 15초간 불굴 상태. 피 1m로 안 떨어지는 그 상태인데, 어, 그게 좀또 써보면 또 어떤 느낌이냐면, 아직 피가 많아. 피가 많은데 짤짤이 딜로 이게 불굴이 빠지면 그렇다고 아직 피가 많은 상태인데 그냥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15초가 흐르고 있는데 짤짤이로 밖에 싸우기도 좀 그렇고, 기분이 좀 명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일만은 아예 원거리 피해는 면역이 돼뿐다. 그리고 액션 이상 면역이라서, 뭐, 기절 시키면 웃기고 있네. 내를, 내를 넘어트려, 니가? 니가 내를? 어, 블레이첼 카린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이첼 카린 카운터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저는 뭔 생각이냐면, 불스파이크도, 불스파이크 대포가 한 방에 콩 터지는 게 아니고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딜이 들어가잖아 뽕뽕뽕 한세반 꽂혔을 때쯤이면 확률상 저게 터졌을 거예요 멸시가 그지 불스파이크 뽕뽕뽕 하는데 멸시가 딱 터지면서 바로 원거리 면역이고 어디서 니가 내한테 하면서 치고 들어가서 불스파이크 쪽에 불수가 있지 않을까 카린 블레이첼 불스파이크 이런 캐릭터도 굉장히 강하게 적용할 것 같아요 자 속성 시리즈 한번 봅시다 저기 물 속성 결정 바람 속성 결정 일시 가 사용 가능하다 특수 동상 공격, 저기 동상 상태일 시 사용 가능하다. 냉기 추격, 저기 냉기 상태일 때 사용 가능하다. 이런 속성 시너지 기술들이 있겠고요. 자, 봅시다 계속해서 제인 스페셜 소환. 내가 태호형을 정말 좋아하지만 자태가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마음이 좀 묘해졌어요. 내가 <웃음> 약간. 그래서 아까 제가 포인트로 알려드린 부분인데, 어, 이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가지고 태호 스페셜 소환 당시 가지고 있던 소환권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랑 어, 확정 소환이 이제 있고, 카운트 누적 중에 이제 수도 있잖아요. 픽돌 같은 거. 픽둘 떴을 때 카운트가 안 쌓이는 게임도 있고, 어떤 게임은 카운트가 초기화되는 게임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신규 영웅 무기 크로셀이 추가가 됐겠죠. 어. 세인 도끼, 오, 되게 자극적이지 않냐, 진짜? 아니, 저렇게 호리호리하고 그런 어떤, 어? 근데 <웃음> 도끼를 찍어버리는 게 약간 묘한 판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속성 적용되겠고, 요거 들게 되면. 그 다음, 세인 영웅 변신 시치뎀 20%인가. 그렇지, 약간 세네 아리스 같은 느낌. 근데 난 아리스보다는 세인이 훨씬 이쁘거든요. 아리스, 아리스는 아리스대로 매력이 있지만, 자, 액티브 스킬은 세인이 쓰는 거고, 그대로 이제 무기에 적용이 되겠고, 어, 조합식 들어가서 만들 수 있겠죠. 크로셀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거는 태오의 어, 멸하의 흙도 드디어 조합법이 나왔습니다, 그죠 태오 멸하의 흙도 조합하면 태오의 검도 각성이 가능하겠다. 어 이렇게 되면 난 진짜 멸하의 흙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고민이 좀 돼요 이게 각성이 된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야 좋아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스페셜 보스 악마의 도끼 세인 나오겠죠 스페셜 보스로 이제 나오게 되겠고 어? 임팩 좀 약간 마탱이간 그런 어떤 느낌이지만 너무 이쁘다 그리고 좀 두드리 패기 좀 마음이 미안하지만 좀 열심히 두드리 패야 될것 같고요 열심히만 하시면 그죠 세인을 무조건 받을 수가 있겠다 세인 무기도 크로셀도 무조건 받을 수가 있겠다 스페셜 인연 퀘스트 해가지고, 인연 퀘스트 한번쫙 해야 되겠죠? 인연 퀘스트 하면서 좀 이제 보상도 한번쫙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신기 룸보스 도울이 나옵니다. 도울. 뭐두드리 되는 거 아니야, 임마는. 임마는 어? 불속생인. 물로 주 때려야 되니까 이번 세인이 잘 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요거. 요것도 내가 하나 적어 놨는데, 약간. 어, 희귀 전설 룸보 던전의 일부 보상이 획득 확률 상향. 나는 전설 돌면서 사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좀 상향이 된다고 하니까 조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웅 보스 거대 보스 멀티 클리어 후에 선택할 수 있는 보상이 상향이 되겠다. 좋습니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또뭐 버그들 이슈 현상들을 조금 해결이 되게 되겠고요. 자, 아이고, 이쁘다. 아, 34장 있구요. 태호 때 쓰던 거 제가 안 쓰고 나눠봤는데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 자,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또 예신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날개가 어떻게 좀 조금 요즘 좀잘 펴지시는가? 어? 좀 펴지십니까? 얘가 조금 무거우신가 봅니다. 에? 아 내가 불에서 그러고 보니까 리나 뽑고 싶어. 요 리나 진짜. 내가 얼마 전에 내 PVP 영상 편집본 올라간 거 나도 내가 봤는데 보면서 또 느꼈어. 정말 리나 오각을 꼭 해보고 싶다는 느낌. 이에자 이거 날개 안 펴도 돼. 예신 누 날개 안 펴셔도 되고 리나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리나 한번. 요 레이첼 고만 좀 주세요. 진짜 내 진짜. 아나 진짜 씨여신 누나. 계속 빨갛다 자 리나 한번 좀 부탁 좀 한번 드릴게요 저는 진짜 제일 갖고 싶어요 솔직히 삼성 어! 와! 와! 야! 야 말하는 대로 봤나? 야 이것이 이기지 말라 말하는 대로다 와 리나야 삼성인데 진짜 너무 좋아 삼성인데 자 들어가자고 야, 야야야야야야야 차크닭 아니 니는 진짜 왜 그렇게 잘 나와? 그만해라 어? 레이첼 누나 사랑해요 <웃음> 자 어? 야 날개 폈나? 날개 폈었어 누나? 차크닭 몰라 인마 어? 이 목소리는? 차크닭 어? 오케이 좋아요 좋아. 스놀레드 no. 자 스놀레드 그러면 각성 네, 아, 올라갑니다 각성 올라갑니다 이제. 자 리나 하나 더 추가됩니다 싹크닥 와트 아, 이 오늘, 파란색, 나, 세인 뽑 나, 잠깐만, 내가, 지금 목적을 잃었어. 아, 세인 뽑아야지, 세인. 파란색, 촥! 아, 이제, 하내 리나이 너무 고생가죠는가 아, 맞아, 맞아, 오늘. 야, 스노우드야, 임마. 어, 나가. 아씨 빡! 가구라. 오시즈. 아, 지옥의 군적. 그랬어. 또 석궁제이브 얘기 나온다. 제발! 목소리 누구? 어, 카르마, 오케이. 카르마 두개 없거든? 아, 카르마, 저기. 없어 어, 카르마 없었어. 오케이. 자, 어둠이고요 자, 지옥이 우리 그리스 나쁘지 않죠? 그 삼성 세계 뜨긴 했다, 야. 어, 삼성 세계 <웃음> 자, 드디어 천장으로 도끼 세인. 명함따리고 하는데 사각가야 하나. 그 사각간 사람 진짜 되게 좋을 것 같긴 해.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세인 등장! <웃음> <웃음> 자 일단 보자고 평타부터. 자1번 스킬. 오, 순간이동 하네. 밀치기, 동상, 이중처 공중. 5초 동안 침묵. 되게 좋다. 2번. 밀치기 또 공중이야? 스미나 소모 증가도 해가지고 못 피하게. 1스킬, 2스킬, 3스킬 이렇게 순서대로 치면 되겠는데? 에어본이고. 또 에어본이고, 요런 스타일이구나. 에어본이 두 개나 있다. 자, 세인 들어가보자. 차크닥. 또 에어본. 차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물색이 개 좋은데? 페는 맛이 좀 있네. 어 시원시원하게 하겠는데 이거 이번 스페셜 보스. 아이러니하게도 레이첼이도 그냥 피 v 피메탈에서제격을 당하겠지만 여기서는 아또잘 쓰겠네요. 이뽀봉봉봉봉봉봉봉 친구가 이 온다. <웃음> 느리다, 이런 거만 아주 그냥. 어우, 슬픔. 아, 자빠 <웃음> 야, 친구 승계자야. 뭐, 니네 제대로 하는 거 맞나, 니? 네? 그래가지고. 버프 죽였어, 저 누나한테? 갈게 누나. 엉지압좀 가구요. 아, 맞네. 태호보다 더 쉽게 나왔네. 세인 누나한테 미안하지만 개피드시피 <웃음> 미안합니다, 누나. 이거 뭐? 어히반기는하는데 별로 무섭진 않은데. 우리를 막 때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자, 이번 출격. 아이고. <웃음> 이야. 세인, 마인드 뽑으시고, 써보고, 다음번 우리 생방 때는 또 세인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심화편으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그 바이!